임경빈 프로의 도끼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 위치는 공보다 살짝 앞쪽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위치는 공보다 살짝 앞쪽. 자, 임프로 님께서 자, 머리 위치는 공보다 살짝 앞에 있습니다. 자, 공보다 머리 위치가 앞에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참고로 클럽의 최저점은 몸의 축암핏 왼쪽 겨드랑이 또는 왼발의 뒤꿈치 선상이라고 했거든요 클럽의 최저점이라고 했습니다 클럽의 최저점 왼발의 뒤꿈치 왼손의 겨드랑이입니다 최저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럽이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디봇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팡! 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저 골프 연습장에, 이 지금, 골프 매트가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30년 전에 제가 180m 야외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그, 골프 매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질기고, 아주 그냥, 이, 이, 이, 이 이게 높고, 그래가지고, 1층, 2층으로 돼 있는 꽤큰그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마산이었는데, 2층에서 그 퇴근하시고 우리 그 부장님들 뭐 이사님들 사장님들 공 치면은 1층 이제 다 들려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도깨스윙 비슷한 스윙들을 옛날 그 우리 지금 이제 시니어들이죠. 70대, 60대 후반, 70대, 뭐 이제 80대 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 그렇게 열심히들 치셨어요. 내려 찍었어요. 막 쿵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뭐 매끈한 이런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좀 그렇고, 하여튼, 매끈한 그 매트가 아니고, 굉장히 그 소리 질기고, 지금 그게, 이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골프, 골프 문화에 심각한 문제입니다.